오와, 설마 진짜 맞는 것 같아. 집에 가요. 집에 가요. 가요. 집에 가요. 아, 또 뭐가 있네? 네? 네? 소탈출이 뭐예요? 와, 와 좋네. 만약 1시간 내에 탈출하지 못할 경우 4시간 동안 랜정도를 진행해야 하는... 24시간이요? 24시간이요? 24 아웃? 말도 안 돼요. 24시간. 24시간. <놀바지> <놀바지> 여러분, 진짜 이거 금방 할수 있어요. 금방 할수 있어요. 렛츠고, 렛츠고. 방도 빚어도 돼요? 아래에서 위를 봐요. 넓게 보라고. 찾았다. 우와! 뭐 어, 있어요? 아홉 글자. 아홉 글자. 어? 내가 다 비밀, 다 비밀, 다 비밀 다다 아홉 자 이제, 이제 다 모아 가고해 보면 돼요. 마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그거는 이게 찾았어. 어 왜? 이 마음의 선물. 어? 어? 지원? 어? 아. 선물하고... 마음이라는그 게임에서 찾았어. 조합은 뭐였어? 조합은 뭐, 조합도 모르겠어요. 음식 그리고 아홉 글자가 뭐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이거를 배합하는 저, 거야. 저 푸는 거 같아. 이거를, 이거를 이게 하고... 아홉 글자잖아. 근데 만약에 된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게 뭔가? 있어야어 됐어. 또 막혔네, 아... 근 어, 이게 맞나? 아, 아니, 아, 이렇게 아, 하는 아, 게맞는5 3저 뭔지 모르겠다. 야 스토크인가? 그 그리드 아니야, 그리드? 오! 와, 잠깐만, 진짜 맞는 것 같아 네? 뭐가? 스토크 그거 스토크 스토크 1, 2, 3, 4, 5, 6 아, 이거 아까 이런 걸줄 알게 했어, 진짜 이거네 기원TV 아, 잠깐만 근데 정분은 9글자잖아 8, X, 9 눈 70에 그럼 아웃크자가 안 되지 않아요? 그래? 아웃크자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치킨과 맥주를 나눠 먹었으니까 팝콘치킨 이거 시키자아 어, 팝콘치킨이랑 치킨 넘기시면 맛있지 않아요? <웃음> 이번 방에 뭔가 더 있나? 어사7 <웃음> 그거 있잖아요 응. 형, 응. 형 그거 아, 아니, 그거 그거 아 그거 맞아요 그거 아니야? 그거 그냥 붙여놓은 거야, 여기 붙여놓은 거야? 거야? 근데 그거 단데 없어, 없었는데? 하나, 둘, 둘 셋, 넷, 넷, 넷, 맞아,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일곱. 앉아봐, 앉아봐. 잠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제가 이게 분명 우리 이거 자꾸 늘어지기 늙어, 잘했어. 뭔가 있다니까. H, 아 이런 거? 뭐 했어? 야, 뭐 했어? E. E니까 E, E. 하고 있어, H 대신 E. 치킨, 치킨 아니라 치킨, 치킨. 치킨, 어, 치킨, 치킨인데? 치킨, 어. 치킨, 치킨인데? 치킨인데, 치킨. 근데 내가 치... 내가 치킨 만 치킨 만든 것 같아. 저기 있는 모든 게임을 다 합쳐서 앞 글자를 따면 치킨이 나와. 음, 음. 아, 맞네, 게임. 치킨 맞네, 치킨이 맞는 것 같아. 치킨 칠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치킨 칠이. 아니 칠이가 앞 글자니까요. 칠이 치킨하고 해봐. 이거 칠이 칠이 치킨. 한번 그러니까. 치킨. 치킨. 치킨. 봐봐, 이거 봐봐. 우와, 우와 됐다! 우와, 네. 우와 됐다! 우와, 네. 우와 네. 됐다! 됐어? 우와, 됐다! 우와, 대박! 우와 진짜 눈물이 나고... 근데 왜 칠이 찍어야 돼? 이게 뭐 있어요? 노트북 주시는 거죠, 이제? 야, 여기 파일 하나 있잖아, 떡하니. 하나 더 있어요? <S> <S> <S> 가요? 가요 대전 가요 가요 대전 가요 대전 가요 대 집에 가요 집에 가요 가요 집에 가요 가요 해봐 해봐 나뭐 해본 것 오케이 뭐야 아오키 오케이 스티브 아오키 오케이 스티브 오키 오케이 티브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저희 다음 주는 더 어려운 걸로? 뭔가 이런 건 어려운 것 같으시죠? 맞아, 음. 어렵죠. 재밌다, 그런 거. 그래서 결국에 재밌다, 풀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